2018년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세요. 좋은 꿈 꾸고 내년에 봐요. 좋은 꿈 꾸고 내년에 봐요. 좋은 꿈 꾸고 내년에 봐요. 내년에는 더욱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 내년에는 더욱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 내년에는 더욱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